자 오늘은 한시간 아닌 명언가구를 한번 써보는데요 목적은 명언가구가 아니라 어,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예의 기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써놨어요 이것은 봉우 권태훈 선생 그 소설 단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신데 그분의 이제 말씀이라고 해요 거거거중지 가고 가고 가다보면 알게 되고 행행행니가 행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것은 가능하면 안 쓰거든요 깨닫게 된다 아주 좋은 뜻이죠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뭔가 아는 척하고 깨달은 척하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몸소 행해보고 그것을 체험하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같은 자가 세 개나 있죠 세 개나 있어요 이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쓰는 것 이것은 폰트라 면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인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연습하는 거 맞죠 그러나 창작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지루한 얘기입니다 예술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글씨를 보고 여러분이 평가하실 때 어, 어쩜 저렇게 똑같이 썼을까 대단하다 이런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똑같은 자를 다르게 썼을까가 칭찬입니다 전에 반야중경에도 나왔었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같은 채를 가지고도 좀씩 변화를 주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보여 드릴 거예요 3등분 되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위 아래는 여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더 양쪽 여백도 좀 남겨야 되죠 이 정도 로딱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아요 대략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다섯 자 다섯 자 여백 뭐 낙관을 쓸 일도 있겠지만 뭐 오늘은 낙관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에서 변화를 준다면은 약간의 행기를 집어넣는다. 초석까지는 아니고 그런 정도 기분입니다. 해서에서 예석기를 집어넣는 그건 좀 위험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쓰겠죠. 갈 것자. 약간 달라졌죠? 행기를좀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안됩니다. 거거거 가고 가고 가다보면 알게 되고 지금 이쪽 줄의 글씨들은 전부 일주간 글씨가 아니죠 그래도 중앙에 딱딱 놓이게 옆에는 좀긴 자들이 있습니다 행행행인데 가장 보편적인 행자를 하나 쓰고 보편적인 행자에서도 이 각도도 좀 다르게 하죠 이것마저도 똑같은 건 싫다 이런 걸 참치미 라고 해요 먹는 참치 같지만 같은 장작을 쌓아놔도 뭔가 자연은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걸 참치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시에서 보면 한쪽에 중으로 했으면 이쪽에서는 리로 받아줍니다 같은 뜻이에요 송리 긴 글씨죠 페달을 각도 긴글씨입니다두 개가 긴글씨가 있기 때문에 공간 안배를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예서입니다. 예서는 변화가 좀더 많죠. 해서보다. 해서는 단정을 했자니까 변화가 많지 않은데 얘는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서는 예술이다 그만큼 변화를 허용해요 그리고 예서의 특징은 납작하죠 좀 제가 지금 천천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 이 종이의 특징이 굉장히 거칠어요 표면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 비백이 너무 심하게 나죠 그럴 때는 천천히 붓에 먹물이 적을 때도 천천히 천천히 할 때와 빨리 할 때의 차이가 있죠 자, 겉자가 달라지고 있죠 아, 어, 그럼 이게 흙토가 아니고 큰데였어?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큰데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대였습니다 이것은 한나라시대의 전형적인 예서라고 치자면 장천비라든가 요 예서는 약간 더 전서에서 이어서 넘어오기 중간 과정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대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뭐 한나라 시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세모 꼴인 경우와 세모와 네모는 옛날에 거의 통했어요 자 가운데 중이것도뭐 한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중자이죠 즉 목간체는 다릅니다 목간체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거예요 오늘은 중지 지의 제 자는 밑에 날일 자를 쓰기도 하고 안 써도 되고 둘다 맞습니다 자행자 두인변이죠 요 공간 요 공간 비슷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땐 옆줄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너무 올라가지 않고 너무 내려가지 않게 자 이번엔 좀 달라야 되겠죠 좀더 전서에 가깝게 이번에는 여기서 허용되는 한계를 여러분은 알고 싶으실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어느 걸 넘어서면 좀 오바냐 이런 것 등등은 서의자전 인터넷에서 서의자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전 같으면 사전을 다 뒤져가면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했지만 그거 찾으시면서 공부 겸해서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작품 할 때는 주로 컴퓨터 앞에서 합니다 그 보면서 참고해서 바로 그냥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안 봐도 되지 않느냐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매번 또 보는 것이 달라요 공부가 되거든요 이송리 자는 여기 마을리 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어 보면은 오드 자죠 옷과 옷 사이 옷속뭐 소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매 속에다 물건 넣고 다녔었죠 예전에 자, 이 깨달을 각자. 아주 철학적 의미가 있는 글자죠. 각성할 때 쓰는 글자죠 요것이 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구. 요건 절구 안에 넣는 무엇인데, 무엇이냐면은 그럴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뭘 깨닫는다는 것은 이치를 깨닫는 거고 문자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요. 꼭 문자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는 거죠. 볼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서입니다 전서라고 하면은 청나라 시대도 전서가 있었고 뭐 진나라 시대도 있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갑골문, 금문 포함한 주나라 시대 청나라에도 유행은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청나라의 주체는 행서죠 이 전서도 아주 재밌어요 다양한 채가 나오죠 그 안에서 한마디로 그냥 전서라고 표현하지만 무량한 세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글씨의 원형이 그 안에 나오기 때문에 참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 대자입니다 큰 대자도 되고 사람이 큰 대자로 딱서 있는 모습이죠 요 밑에 입구자 자 간다는 것과 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네모라는 것은 꼭 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틀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사람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겁니다 도착지를 향해서 또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변형을 시키죠? 어, 찾아보니까 이 그칠지 자를 밑에다가 받치기도 하네요 이 그칠지는 발을 뜻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발이에요 가는 것이죠 발을 정 자라든가 그런데도 이것이 쓰이죠 밑에 좀 빨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런 맛을 내고 싶을 때는 좀 빨리 하고 그런 맛안 내고 싶을 때는 천천히 해주고 이것도 사람들에게 똑같은 거죠 감싸주어서 포근하게 이렇게 해줘도 갈것 잡니다 자 이제 가운데 중인데 가운데 중은 뭐 하나밖에 없지만 변화를 주고 싶죠 이것도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 어떤 명사를 뜻하는 것이고 깃발처럼 뭔가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어떤 깃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울의 눈금이라는 설도 있어요 여러분도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알지자 RG자. 알지자에도 사람이 들어가네요 역시 지혜는 사람의 전유물이기도 하니까요 자 여기 날자가 들어가네요 날일자 빼도 지혜짓자 인데 이걸 넣은 이유는 환하다 지혜의 특징은 밝은 것이니까 그래서 부적이든 이런 글씨든 날일자가 많이 들어가면 은 밝게 조명등을 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자 이제 행자입니다 행자도 재밌겠죠 이것은 행할행도 되고 단일행도 되고 갈행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길을 뜻하기 때문이죠 사거리 이두 번째 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가 바로 사거리죠 여기다 점을 딱 찍는 글자도 있어요 길도자라고 합니다 그걸. 그 점을 사람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세 번째 일행자가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쭉. 해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놔요 이것은 어떤 수레의 바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이 수레 타고 왔다 갔다 좀더 속도감이 붙은 것이죠 요즘 내 단일행자는 이게 더 맞겠죠 송리자 가운데 리라고도 하고 김사과과 홍련의 시, 화답에서 이런 거 나오죠 화리, 숲, 꽃 가운데서 자다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그 다음에 깨달을 각자는 아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선 눈 먹자 볼 견자 본다는 것눈 뭔가 보면서 우리는 깨닫죠 그 다음에 옆에 배우락자에 들어가는 그 X자 두개 이것은 손이기도 합니다 또 우자는 항상 손으로 행하는 어떤 것이죠 즉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행동했을 때 얻어지는 지혜 그건 책만 보고 얻어지는 지혜랑은 아주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깨달을 각 깨칠 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자지만 눈이 즐겁고 또이 글씨들 을 생각해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죠 그래, 간다는 것, 길, 사거리, 이리저리 갈수 있는 그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속도감이 붙는 것, 이런 등등을 글씨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서 또 서해에 있어서 재미있는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해보았습니다.